이번에 여름휴가 때 동해안 쪽으로 좀 다녀왔는데 이거 촬영하려고 내가 이거 세차도 못하고 이 상태로 내가 한 일주일 넘게 돌아다녔다 네, 저는 내관련랜다 안녕 동티뷰 날이 따뜻해지면 생기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지 주행 중에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벌레들의 자살 테러 말이야 특히 이제 야간에 라이트를 켜고 달리게 되는 야간 주행 시는 어마어마하게 달라붙지 벌레 자체들은 앞쪽에 특히 범퍼, 백레이러, 헤드라이트, 앞유리 가리지 않고 달라붙게 되지 이런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벌레 자체를 제거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다고 무리하게 물티슈나 화장지 같은 것으로 문지르면 오히려 도장면에 잔기스가 생겨 손상을 줄수 있으니까 조심하도록 하고 동티뷰 벌레 자체는 붙어있는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게 되면 이게 도장면으로 파고들어 침착되고 쉽게 지워지질 않게 돼 그때는 기계 힘을 빌려서 제거해야 할 정도로 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해주는 것이 가장 좋아 동티뷰 그럼 어떻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버그 제거 같은 케미컬을 보통 이용을 하고 그 외에도 이런 APC, 다목적 세정제 또뭐 크기가 큰데 말통을 갖고 왔는데 PB1 이런 것도 이제 괜찮은 방법이지 동투뷰 그런데 오늘은 실생활에서 쉽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벌레 자체를 제거하는 내가 꿀팁을 하나 알려줄게 이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던 부분이 있어서 그럼 그게 뭐냐? 바로 이거 락스. 락스는 우리가 집에서 찌든 때나 곰팡이 등 주로 청소할 때 많이 쓰이지 락스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분이 있어서 벌레 사체를 없애는 데는 아주 적절하게 쓰일 수가 있고 다른 화학적 케미칼보다도 물을 덜 오염시키기 때문에 좋은 방법일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락스를 갖다가 이렇게 소분해서 네, 나눠봤어. 동태규, 말보다 일단 한번 락스 사용해서 벌레 사체를 지워보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 사용방법은 일반 버그제거제나 똑같아 벌레 자체가 흠뻑 적셔질 정도로 이제 골고루 뿌려주고 뿌려볼게 이게 일주일 전에 내가 이번에 여름휴가 때 동해안 쪽으로 좀 다녀왔는데 이거 촬영하려고 내가 이거 세차도 못하고 이 상태로 내가 한 일주일 넘게 돌아다녔다 이게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잘 될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락스 의효능면 믿어보자고 락스를 갖다가 벌레 사체에 있는 데다가 충분하게 뿌려주고 그 다음에 사체가 반응할 시간을 조금 주자고. 락스를 뿌리고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락스가 벌레 사체가 반응할 시간을 줬더니 이미 벌레 사체들이 녹아서 분해가 돼서 흔적이 많이 좀 없어진 편이야. 이때 이제 요즘처럼 날이 뜨거울 때는 락스가 빠르게 마르고 굳어버릴 수 있으니까 굳기 전에 고압수를 뿌려줘야 하겠지. 한번 이제 뿌려보자고. 동티뷰 역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락스가 벌레사체에 반응을 보여가지고 벌레사체가 단백질 성분이라서 분해가 되고 고압을를 뿌리니까 확실하게 제거가 됐어. 뭐 기분이 좋네. 기대했던 대로 나오니까. 동티뷰 이렇게 해서 쉽게 범퍼에 붙은 벌레사체를 없애봤는데 앞유리에 붙은 벌레사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케미컬을 사용할 때는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최대한 그늘 같은 데서 최대한 열을 식히고 그늘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아. 왜냐면 벌레사체를 지우는 케미컬 제품에는 대부분 고업용 세제인 PB1의 주성분인 인산염 인산나트륨이라고 그러지. 이런 게 함유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인산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직접 유리에 뿌리지 말고 타월에 적셔서 사용하는 게 좋겠지. 동티뷰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쓰이고 있는 락스로도 쉽게 벌레 세체를 제거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봤는데 번거롭고 귀찮아도 어쩔 수 없으니까 벌레 자국은 빠르게 제거를 해줘야지. 그래야 또 차의 손상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 오늘은 뭐 상당히 좀 유용한 정보를 내가 가르쳐 준것 같으니까 동티뷰가 나한테 밥좀사 근데 네, 저는 내 관련 다 수고했어 동티뷰